좋아요도? 틀리도 어. 어. <목소리> 나는 나한테 안돼 나는 안돼 나는 수국에 던지면 너서 결판 내야지 그래 둘이 다시 오케이. 안 돼! 왜? 사실 이거 보고, 보고 <웃음> 있는 사람들은 얘질거 어. 같아 지금 <웃음> 아, 어, 어, 질, 아니야! 질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는 나는 편집해도 한거 없더라고 선출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그냥 농구를 사랑하는 나는 대학생으로 열개뭐스무개못넣이 게임은 어근데너는이기임은너하지은데이게임도이 게임은 너무 높은데, 은 너무 높은데, 이은 너무 높은데, 이은이게은이게 나. 은 너무 높은데, 이개임은 너무 높은데, 이, 이 다섯 <웃음> 어, 나... 5개? 어, 어. 개 너무 높은데, 이게 너무 높은면이이이 야, 너무 좀나이다 야, 벗 야, 어났다 야, 어다 야, 벗어났다. 야, 벗어다 야, 어났어났다어보 고 <머래> 김상 9 아, 나는 어 왜? 대박인데 난사인데 희민이 가마습니다나 노란색 있었어 왜 점점 앞으로 와. 왜 점점 앞으로 와왜 앞으로 오는데? 아 진짜 존나 치상이 계속 멘탈 건드려. <웃음> 여기있어 여기있어 있어. 여기 아나여기있어아나 <웃음> 아, 이럴 줄알어아 근데 준혁이가 좀 졸렬했어 아 너무 이거, 이거 왜?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아니 왜 졸렬했다니 와 씨. 아니 아니 난 항상 그런 거다 느껴왔어 나는 슛 쏠려고 하면 한 끼도 슛 없어 슛 버려 난 항상 이걸 이겨왔기 때문에 승민이 형 이제 전국구로 가려면 이건 이겨야 되는데 안 돼요 슈터는 면탈을좋아하다고 하던데 살짝 카메라에 살짝 이렇게 어내눈 바라보고 어원 이게 나요 <웃음> 뭐.. 경상도 넘버원 슈터랑 뭐, 대농여지도 대표 슈터로 니 같이 해하는데 아니.. 십발 뿐도 안묶고 있는데로 제가 가볍게 1등 했고요 <웃음> 어, 나 이제 댓글에 <웃음> 왜, 왜 이렇게, 이렇게 거만하냐 너무 돌려하다승다고 이겼어요 이기면 진짜 한번더 하면 이길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승민이너보잘 쏘거든? 아니, 아니 진짜로 아이 났는데 야너 나중에 나는 진짜 포기 하고 있었다 아니, 뭐, 뭐 아니, 진짜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구시들이 뭐 응. 이렇게 하면 막못 스포츠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이번에는둘다 트리시토킹? 트리시토킹 하면서 하자.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으면다 내기하는걸로? 내기하는걸로? 호시피는걸로주능사랑이야아 이거 뭐고 말는건데 막내만 있아어 아니 호시는 나한테 무딜거같아? 뭐해 같으니까지백시티를같으니까 갑시다 호시피는걸로주능사랑이 오케이 룰은? 형이 다 해서 돼 나는 나떨리기한번 해라 리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트레스토킹트레스토킹 포함. 포함해서 어. 그 그래, 이것도 그한 번에 하지 말고 한 개씩 던지자 이번에는? 거이이번에한 개씩 오, 한 개씩 하면서 트레스토킹 하면서 이게 네. 니 네. 네, 아까도 이 걸로 했어 3대3 선수니까 아까도 이 걸로 했어네 3대3 선수니까 댓글에 달리겠네 돈이 왜다 좋은 거고 왕배 우리는 종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웃음> 호구가 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예.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나부터 먼저 한길씨 어서 대신이 있지? 대로 제가 이렇게 려고 했는데 어,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다고 하니까 <웃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네. 아, 이제, 이제 차례. 어, 뭐. 삐져. 삐져. 삐 아, 삐져. 삐서 <웃음> 어, 어?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야, 져 삐져. 삐져. 삐져. 이나 2시. 오기가 남간 거예요. 너무 안좋거 내가? 네. 내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아, 우리는 보고 있었단 말이야? 경기를. 딱 보고 있는데 딱 하나가. 경기를. 경기를. 경기를. 경기를. 경요 경기를. 경기해 경기를. 경기를. 경기를. 경기를. 경경아아 경기를. 경기를. 경기를. 아, 보셨구나. 아, 제가 물어보는 게같구나 아니, 앞에서 변기를 그 기사를 쓰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다하다가 진짜 이동 잡고, 딱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그래 계신 분이구나. 세상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무슨 누구들야? 아, 저만이랑, 저만이랑, 저만이랑, 저만이랑 봤는데. 청선 갔어도 매력적이야. 다 잘해봐. 침을 긁다 보게 아니 기록원 할 때도 내가 기록지 받았던 사람이야. 언제 나 오늘 있어 언제? 딱 기억. 그때 어디지? 아이다스. 아! 레 아이다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그데그 저희 우리 학교 기사였었어. 영남자빈 누나하고 김상범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맞 맞아. 진짜, 맞아 김상원 쌤이 저희 학교는 한 주년도 있고 하기엔 좀나좀올라갔어니 아, 그리고 나 아디다스 크레이지 포트 때배회 나갔죠? 배회 나갔잖아. 그때봐나 구경 다하고 있어. 뭘 다. 기찮긴한사투기안 생기지 않다 이친구너 진짜? 아, 난너딱 전화만 고와게 지금 하고 지금 구하고 <목소리> <목소리> <또 번거�> <목소리> 네, 있어. 지금 그냥 그거 똑바로 얘기어지얘하고 시골에서 왔구나. 이랬더니 방송에서 나서 됐어. 이게 영향을 는게 영향을 는 그냥.. 뭐빠 신랑이야? 오늘은.. <웃음> 오늘은.. 뭐.. 같이.. 눈을 가두 명이랑 같이 죽어놨네 셀해라! 어? 셀라고세리라고 셀이라고? 아? 세리라. 세리라고? 세리라고세리라고난뭔 세리라고. <웃음> 난 소리인지 몰랐어 이라고 <웃음> 진짜 라고 뭐라고? 라고 내가.. 셀을 안 셀는 거야 <웃음> 진짜 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눈동이좀 없으니까. 응. 리라고세리라고 야, 뭐알아들을 만하네. 한번 하고, 하니까, 표정이 아, 서로, 뭐 말이야? 세리라고세리라고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이해여워한여워 딸은 뭐하냐? 교사가 될수 있을지 아냐? 나하는 거야. 엄 한참을 도서관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해야 돼. 선생님이 되면 인생이 핀입니다. 육으로육만 그래서? 미술 선생님. 진짜. 친구 아니야? 육망 선생님. 국不 c